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크레스벨그 한번 잡으러 가볼텐데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잡으러 가보는 겁니다. 근데 복귀분들, 또 신규분들 포럼 보니까 일단 새를 1층만이라도 좀 잡고 싶다. 혹은 뭐 1층 이제 드디어 깼어요. 스펙 이거밖에 안 되는데 1층 깼어요.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일말에 잡는 것이 어, 하긴 1층이라도 잡아야 계속 꾸준히 잡다 보면 성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어, 못 잡는다 해도 이제 뭐 확정 보상이 있긴 하지만 한 주에 한 개. 어, 어 그래도 그 성물을 만드는 다른 재료들 뭐 큐브라든지 뭐 피자 조각이라든지 다른 재료들도 얻으려면 적어도 1층을 깨야 1층만 뺑뺑이 계속 돌라도 그런 재료들은 좀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 1층 깨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얼티브 나와서 이 새는 처음 잡아봐요 지금 <웃음> 오랜만이라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어 제가 핵심을 조금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어 일단 말이죠. 어 제가 제가 공략을 좀잘안 찍는 이유가 일단 스펙이 이게 <웃음> 어머나 이렇다니까 이러니까 그냥 일단 어떻게 클리어하는지를 보시면서 그냥 제가 핵심 정리만 어머나 이 제가 저렇게 말랑말랑했야 카드 한장 날리지 방금 카드 한장 안 나가지 않냐? 았 이게 또 오늘 뒷짱기 영상 그런 거 아닌데 진짜 찌지 아니에요? 오늘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자 1층은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4패만 신경 쓰면 됩니다 4패 그죠? 자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층은 4패에 걔가 이제 막 딜이 안바뀌거든요그마야 이게? 어이고 어때요? 그래서 1, 2, 3패는 제가 크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뭐 두드리패면 됩니다. 뚜드패면 두드리 되고, 4패에서 우리가 궁을 꽝꽝꽝 박아서 잡아야 된다. 요거가 핵심이 되겠고, 어, 이왕이면 그래서 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약간 요런 식으로 이동해 가면서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안베이꺼, 거 센거안 써도, 되... 아, 센거하 쓸까? 자, 요 정도 때리면서 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두 개를 만들었네요. 꽝꽝꽝 확실히 요거는 그래도 전체기라 세게 안 바뀐다.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얼티밋 형님 스타드좀 쓰면서 풀 버프를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안 죽었어요 제가. 어 처음 봤네. 제가 안 죽었네. 좋아요. 그래서 핵심을 좀 정리해 보자면 1 층은 사패를 주의해야 되고요. 4패에서 웬만한 딜이 어떤 인대 가안바뀌 겁니다. 그래서 궁을 잘 준비해 가서 찍어 눌러야 되고 2층은 2패 조심, 3층은 3패, 4패 조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런데피델리까가잘 만들었다, 그죠? 너무 좋네. 자, 요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빠마리 맞고 자빠지고 있고요 어.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메게르다. 메게르다 다석이 힐을 하면 어, 흐레스벨그 어, 마수전에서 아군 영웅의 남은 생명력이 가득 찰 때마다 해당 영웅에게 다섯 턴 동안 모든 능력치 증가. 이게 다섯 개까지 부여되죠. 요게 이제 버프로 붙으니까 암멜한테 붙으면 암멜 데미지가 미치뿌는 겁니다. 그죠? 아, 근데 또 좋은 거는 만약에 성물을 만들면 그냥 회복 스킬 쓰기만 해도 어 디버프 없애면서 모든 능력치 증가가 이제 붙게 됩니다. 다섯 개까지 붙게 되겠고 능력치 자체도 좋은데다가 어 그게 암멜한테 붙으면 암멜 데미지는 더 돌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럴 때 이제 미리 이제 한번 디버프 다풀겸 그리고 스택을 하나 더 쌓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한번 가보도록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자 여엘 거. 아, 예일 버프 바꿨을걸. 여엘을 나중에 썼어야 돼요. 여엘을 나중에 써야 된다. 꽝. 오케이, 좋다. 오히려 연출 좋아. 지금 이렇게 못 잡았어요. 그죠? 못 잡았고. 그리고 절마가 또 브레이크가 있거든?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좀안 죽을 수 있다는 거. 확실히 내가, 여러분 도움이 되... 됩니까? 공략은 좀 도움이 좀안 되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왜냐면 이제 스펙 모자라신 분들은 아팠어야 되는데, 방금들이. 어 구수형은 안 아팠잖아! 이렇게 <웃음> 짜증내실 것 같은데. 자, 단일기 버프 조금 더 주려고 한번 써봤고요 요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쉽게 안 죽어요, 진짜 여기서 이거가. 저거 인내 뜨고. 진짜 궁이나 아니면 안멸 삼성기 정도? 이것도 이제 버프가 좀있어야 세게 바뀔수있고 그리고 세게 바뀌어도 브레이크가 있어서 좀 쉽게 안죽는 1층은 역시 4패가 중요하다 얼티밋 음. 안쓸때 우리 더원 쓸 때는 궁을 2타를 박아 가지고 어, 오히려 더 편했던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브레이크가 있어도 2타격을 꽂아 보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여러가지 방법들도 어, 덱들도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어, 기존에는 요 자리에 딱더원 썼었거든, 얼티밋 자리에. 1층은 어쨌든 4패 때어 강한 공격을 좀어 앞에서 좀 미리 좀 많이 준비해 가셔서 찍어 눌러야 된다. 어 딜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궁을 더 많이 만들어 가, 4개 다 만들어 가가지고 다 때리받고 뭐 3패에서 어좀 뭐랄까, 이거 메게르다 버프를 좀더 기다려가지고 좀더 많이 받아서 4패 넘어가시면 더 좋겠죠? 스펙 좋은 사람들은 그 빨리빨리 잡는 게 좋겠고. 자, 2층이 왔습니다. 2층은 뭐 조심해야 돼요? 2패. 2패에 일마가 부활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총 5타격을 때려야 돼요. 만약 4타격 밖에 못 때리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냥 몰살 나하기 때문에 5타격을 때려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약간 요 정도로 약간 애매한 카드들 먼저 조금 버리는 느낌 한번 가볼게요. 조금 적당히 애매한 카드들 좀 먼저 버려보고. 자, 원래는 말이죠. 2패 때, 그래서 총 5타격을 치려면, 누구 한 명이 2타격을 쳐야 되거든요. 한번 스킬 썼을 때 2타격 치는 거. 그게 바로 더원형님의 궁극기였었는데, 어, 얼티밋을 쓰다 보니까, 이런 걸로, 그죠? 요런 걸로 2타격을 마지막에 노려봐야 되겠네요. 자, 오, 인마좀 세네. 좀 세게 때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어, 힐도 하면서, 버프도 더 쌓는. 아주 꿀이다, 그죠? 자 요정도로 해서 넘어가 볼게요 아메게르다는 진짜 세에서 대단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자, 그렇지 엘리아 잘했고 자 2패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2패가 이마가 일단 키보드 브레이크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서 타격 숫자가 많아야 된다 5타격을 때려야 된다 자 가봅시다 1타격 2타격 쓰기 좀 아깝긴 한데 가볼게요 3타격 4타격, 5타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이미 이타격이라서좀어떠나 자, 한번 볼게요. 얼티밋 써보는 건 처음이라서 여기서. 어? 브레이크 벌써 빠졌어? 버닝 스피어를 한 번만 쓰면 되겠다. 아, 브레이크에 빠진 게 아니고 부, 부활이, 부활이. 어, 아,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봐라. 아, 마지막에. 부활 안 빠졌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툭툭툭 찔어요안 죽었고, 부활 빠지고, 그 다음 펑까지 해서 죽였습니다. 저거를 오타격짜리를못 맞추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몰살 나갑니다, 몰살. 자, 이번에는 요 정도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살짝, 살짝 톡만 건드리고, 이제 우리 버프를더 쌓고, 좋아요. 요건 좀 약하겠지? 꽝, 요 정도. 자, 얼마가 처음에 피가 깎였을 때, 막요 위에 방금 뭐 뜨면서, 저 위에 뜨는 거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너무 세게 때리게 되면 제 공격력하고 그런 게 올라가. 그래서 그게 래서그 오히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키를 못 따겠다 싶으면 약간 방금처럼 적당하게 때리고 어 냅두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후레 갈겨주는 거죠. 정말 30%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30% 브레이크가 있어서 아무리 세게 때려도 어느 정도 16만 6천 정도 어 여기서 딱 멈추기 때문에 아, 갔다, 보자. 이게 좀 아깝다, 야. 아, 요건 마지막 거는 좀 약한 걸로 어떻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뭐큰 상관이 없는 게사패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패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뚜디리 패면 됩니다, 사패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버프 하나 더 받고, 이건 어떤가? 파바바바박, 자크다까지. 자, 오, 그런 대로 딜 했다, 이제 임마. 임마 딜은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자, 이정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오랜만에 새를 왔는데 새보다 사슴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진짜 사슴은 한번 도전해 볼만 할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슴이 더 말랑말랑하고 빨리빨리 때려지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참새 2층 클리어가 되고 있고요. 자, 3층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공략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지, 아마? 공략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솔직히 공략으로 여러분한테 와 닿지 는 않는 것같아뭐형 지금 힘 자랑하려고 찍는 거야 뭐 이러는데 아니요 진짜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어 진짜 약간 어 적어도 핵심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2, 2층에서는 2패가 그렇죠? 2패에 오타격 때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음. 자, 3층은 이제 3패를 음? 3페이지를 3턴 안에 죽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3턴 안에 죽이겠다. 어, 3턴 안에 못 죽이면 잣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 4패는 그때 가서 또 개성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또뭐 일단 처음에는 어려운 건 없어요. 좀 가볍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일단 애매한 카드도 좀 버리는 느낌으로 출발해 보죠. 세 확실히 참새가 더 단단한데? 사슴보다 사슴 굉장히 말랑말랑 하거든요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슴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나중 사슴도 한번 뭐 이게 고, 비록 공략이 잘 안되고 있지만 어 이런 영상이라도 필요하시다 이러면 사슴을 제가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어, 지금 엘리가 맹철 끼고 왔지 아마. 어, 그, <웃음> 여러분들 생철 쓰세요. 방금 전 맞을 때 아프다 그죠. 예 맹철 맹철 끼고 왔어요. 빨리 잡으려고 이제 좀 그래도 맹철이 좋을 아 예, 생철이 좋을 것 같다. 브루스 브루스 단단하다. 얼마 예. 전에 단단했나? 제법 단단하네. 제법 단단하고 예, 잘 치네. 어, 주구리 뭐 자석봐라요. 아무래도 엘리를 맹철로 왔더니 막 야무지게 이게 생명력 제일 낮으니까 걔를 자꾸 막 찢어버리네, 저 자석이. 자, 좋습니다. 자, 2 패. 뭐이패 반사가 있긴 한데 뭐 흡혈량이랑 비슷해가지고 그 때리면 됩니다, 2 패까지도. 다만 이제 너무 신나게 때리다가 3 패에 쓸 카드를 너무 확보를 안 하면 곤란해지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자, 저는 지금 좀 막, 막 써버리고 있는 느낌 좀 있는데, 아, 조금 조심해서 천천히 넘어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좀 생카드들을 잘 확보하고 3패로 넘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자칫 3패를 3턴 안에 못 죽이면 잣된다. <웃음> 아, 3층 리트라이입니다, 그러면. 리트라이. 주저쓰기 그 엘리 온을 맹철 한 번에 왔다고 엘리 온 오지게 때리네. 자, 이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넌스, 아, 안 죽길 바랬는데. 어이씨, 뭘지노 프로미넌스, 저게 안 죽어야 한번더 쓰면서, 아니다, 아니다. 풀스택일 거야. 어차피 풀스택이 거야, 지금. 보자. 아, 풀스택 됐네. 아, 됐고. 자, 이제 여기가 깨까더럽죠 여기 이제 골 때리는 기라. 아. 막 회피 받고, 그 다음에, 막, 우리 이제 디버프, 공격, 뭐 필살기, 뭐 이런 스킬 사용 불가능 걸리면 실패. 어, 리트라이로 가게 된다. 그래서, 어, 주 때려야 된다. 오지게 주 때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꽝! 거짓은 니가 자세가 어? 우리는 뭐 못하게 이렇게 묶으려고 그래서, 꽝, 오, 40만 우와 40만 나오네. 와 야, 대야 마! 세트 아니라 한 턴도 못 버티네, 어요여튼 3층 3패 중요합니다. 세트 안에는 잡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4패인데, 이제 마술 패시브 보면은 이제 자신의 생명력 25% 이하로 생존하게 되면 자신에게 걸린 디버프 해제하고 생명이 최대 회복되고 모든 이 15% 증가 좀짜이나는 패시브인데 딜 계산을 잘해가지고 한요 정도 남겨놓은 요 앞쪽에서 한번확 잡아야 된다 여기 핵심이죠 자 일단 그래서 가볍게 요 정도 가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딜 계산을 잘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딜 계산 하다가 이제 너무 세게 때린다거나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일단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게임을 바로 일시정지 누르시고, 어, 게임을 강제 종료하시고, 도르마무 하시면 됩니다. 도르마무. 내가 보기엔 넷마블이 그 도르마무를 안 막는, 안 막을만 해. 그거 막으면 욕 많이 처먹을걸. 어, 그거는 막으면 안될것 같아요. 확실히. 딜이 좀 넘칠 수도 있거든, 때리다가. 갑자기 요정도빵지 딜이 세게 들어갔다. 그러면 피다 차면서 개 난리 나쁜 거지. 골 때리거든, 그때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봅시 이제 딜 개선 잘해야 된다. 여기서. 어... 자, 이렇게 해서 요걸로 조지면 될것 같은데. 이거 딜이 한 얼마 나왔나? 십 몇만 나왔던가? 48만 나왔으니까 한 10, 16만, 18만 뽑, 뽑, 뽑는다 치고면 30만 남거든. 그럼 끝났네. 됐다. 그죠? 이렇게 자기 딜이 수치가 어느, 어느 정도 나오지 좀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좀 되겠죠. 맞나? 얼마나 오나 보다. 12만? 너무 약하게 나왔네. 자, 자칫 잘못하면 리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자. 빵. <웃음> 우리 형님 너무 세 가지고. <웃음> 자, 이런 식으로. 예, 참새 공략을 <웃음> 이게 공략이냐 이씨, 욕하겠다. 미안합니다. <웃음> 여튼,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템 세팅 설명드리면, 맥에르다, 저는 맹철 썼습니다. 맹철. 암멜은 어, 맹회. 우리 얼티밋 형님 맹회 썼습니다. 방금. 그 다음에 엘리도 맹철 썼습니다. 근데 되도록 엘리는 생철 쓰시기 추천드려요. 스펙이 안, 안 되시는 분들은 몇번 죽어도 죽었겠다. 그죠? 아까 맞을 때. 생철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인연은 메게르다한테 지금 근타르가 들어있어요 어, 제가 세팅 잘못 갔던 건데 어, 엘리가 만약에 생철이었으면 일마를 좀 많이 때립니다 일마를, 일마를 좀 맞으면서 일마가 피를 좀 차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또 제가 얘가 9 0렙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좀 많이 맞으면 얘좀방어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우리 얼티비 형님이 최고 딜을 뽑고 있고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비 세팅 한 후에 보여줄 수 있는 걸 내가 그랬구나 자 오늘 말 같지도 않은 공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